응. 이것들 중에 뭐 포함되는 것들은 같다? 응, 맞아요. 오케이. 아, 설명이 어려워. 뭐가 어려워? 설명이 어려워요. 맞아. 알고 있는 걸 설명하는 게이히 많이 어려워. 음, 어, 그래도 너무 잘 설명해. 1이랑 1에다가 뭐를 곱하면 2가 되지? 1 2 오케이. 자, 곱하기 적어 볼까? 정확하게 잘 찾아내네. 자, 2에다가는 뭘 곱하면 4가 되지? 2에다가 뭘 곱하면 2 2는 4 그렇지. 어우, 정확하게 잘 찾았어요. 좋아. 어? 같은 애들은 보니까 같은 숫자가 곱해진 거, 맞아? 네 어, 그러네. 자, 그러면 여기 1에서 4로는 몇이 곱해졌지? 어허! 그렇지! 잘 살았네! 맞아 맞아! 어! 어! 부지님이 전에... 약간 더씸 같다! 어 그러게! 약간 삐딱하게 써서! <웃음> 이거요? 응! 어허! 거기 2. 물어볼까 딱 알았죠 이미? 좋아요! 네! 2, 4! 똑같아요! 그러네! 아하!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은 숫자를 곱해주면 똑같은 분수겠구나! 꿀티에서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은 댁의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